자 먼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의 보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콜서프 밀리터리 액션, 군사 행동을 취소해버렸습니다. Against South Korea,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소해버렸다. 자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요 대목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군사 행동을 취소한다는 말이냐. 블룸버그 통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의 i r o n i c behavior 아주 유별난 괴상망치간 김정은 행동은 shows north korea is stuck 그야말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그 wording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죠. 김정은 hits pause button 김정은은 잠시 멈춤 버튼을 눌렀다는 말이죠. On threats against the South Korea, 어, 남한에 대한 위협 포즈, 잠시 중단이라는 뜻이죠. 포즈 버튼을 눌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조금만 볼까요? North Korea put the brakes on a pressure campaign. It began earlier this month against the neighboring South Korea. 그러니까 이웃탄은 남한에 대한 이번 달초 시작했. 그런 그 압박 캠페인에 대해서 북한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울에 향해진 군사 계획의 보류를 발표하면서 말입니다. 자 BBC 뉴스에서는 메인 기사로 떴습니다. 제일 첫첫 화면에 첫 화면에 이렇게 떴죠. North Korea Kim Jong Un suspends military action against South.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s u s p 하기로 하다. 뭐 이런 말을 썼었어요 중단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폭스 뉴스도 메인 뉴스로 북한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이것 중단을 깜짝 뉴스로 발표함으로써 전 세계의 또 뉴스 메이커가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suspends planned military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한국에 대한 군사 보복 계획됐던 군사 보복을 보류키로 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전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도련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날짜로는 오늘입니다만 24일 이전에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험한 말들을 퍼부어댔습니까? 남한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었다. 대남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전단지를 살포할 거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삐라 맛이 어떤지 너희들이 직접 겪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남북 화해의 상징과도 같았던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도발이 조만간 이어질 것이라고 다 얘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4일 갑작스럽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모든 군사 행동을 보류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매특허이다시피 한 벼랑 끝 외교술 김여정에게는 배드컵의 역할을 맡기고 김정은이 조만간 나타나서 굿카의 역할을 하겠다는 하나의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신문의 분석이 많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관해서 미국과 조율한 것이 있느냐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통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대답만 하고 자세한 얘기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은 아니겠죠. 북한이라는 체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의 역사들을 쭉 보면 북한이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선택해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결국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대남 전단지를 살포한다. 사실은 그 전단지 1200만 장이 우리나라로 날아와서 서울 시내에 뭐 심지어 부산까지 뿌려졌다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영향을 받을 것도 말도 것 없습니다. 그거를 북한인들 모를까요? 또 북한이 남한과의 접경 지역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만약 확성기를 설치해서 남한에 방송을 한다면 남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남한이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을 북한이 더 아파합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북쪽을 향해서 방송하는 그 확성기를 제발 좀 그거를 꺼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그것을 막아놨는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또 저지른다고요? 그게 북한의 본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북한은 이런 벼랑 끝 전술, 남한을 어떻게 공격하겠다, 지금 총참모부에 군사적 행동을 일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지역과 개성공단 내 군부대를 전개시키겠다. 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다시 복구하겠다. 군사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놨습니다. 이 와중에 갑작스럽게 김정은 명의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급거 미국으로 갔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 관련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ICBM을 쏜다든가 SLBM을 쏜다든가 해가지고 미국을 골치 아프게 만든다면 트럼프의 대선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달래왔고 북한과 2차에 걸친 회담을 한 것을 자신의 대단한 치적인 양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아무런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도 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다 자신의 업적이다라고 자랑을 해놨는데 북한이 지금 남한에 대해서 이런 돌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한편으로 미국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대선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읽지 못할 트럼프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적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경제를 잘했습니까? 정치를 잘했습니까? 뭘 잘했는데요. 사실상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들을 만들어놨잖아요. 기업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세무조사다 뭐다 해가지고 불려다니는 게 기업인들의 일상이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법인세 35%였던 것을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20%까지 현재 낮췄고 조만간 15%로 낮추겠다고 라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22%였다가 25%로 또 올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평생 핏담 흘려서 일궈놓은 나의 사업체가 내 자녀에게로 넘어가려면 65%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편법이나 우회법이나 뭔가 탈법이나 분식회계나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야 내 기업체를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누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OECD 36개 국가 중에서 15개 국가가 상속세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OECD 전체 36개 국가의 평균치는 상속세가 15%입니다 한국은 65%입니다 시총 대비 65%의 세금을 내고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경제 여건도 악화된 이 와중에 유일한 치적이 북한과의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던 이 상황.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서로 로켓을 쏘겠다고 북한 김정은 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핵단추가 내 책상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내일이면 금방 핵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와중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고 그래서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이뤄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화해 이게 유일한 치적이다시피 한데 이 유일한 치적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를 염원하는 그 상징이다시피 한그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잿더미로 만든 것과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꿈도 함께 잿더미가 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위협과 협박이 이어질 상황인데 이걸 극적으로 반전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의 죄가 없이 북한을 돕거나 남한 단독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엔의 제재를 북한이 받기 전에 한국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보복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초토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동 본부장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 트럼프의 양해를 얻어서 뭔가 북한을 달래자. 그러면 트럼프는 당신은 돈쓸 필요 없어. 우리가 돈 쓸게. 그래서 북한을 달래 수 있는 중요한 카드 하나를 양해를 받고 돌아왔을 가능성. 이게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이게 상황을 읽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뭘 북한에 주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200만 장의 전단지를 찍어놨어요. 남북 한 간의 연락사무소도 폭파시켜버렸어요. 군사 붕괴선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확성기를 설치하겠다는 등 별의별 협박들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을 거어들인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대가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대가 없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해도 얻을 게 없다고 라 해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석들도 있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분석일까요? 어떤 대가 없이 어떤 행동을 포기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 트럼프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떠들고 북한이 시끄럽게 하고 자기가 업적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홍보했던 그 상황을 물거품이 되게 할수 있는 키를 북한이 쥐고 있는데 북한을 잠자코 대선 때까지 입 다물고 있게 하려면 북한에게 뭔가 입에 떡이라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한국이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케이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4일 지금 밤이 돼서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북한은 그런 결정을 대외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험한 기사들을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 기사들을 전부 다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댓글을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북한은 패배를 자인한 겁니다. 스스로가 물러났다면 이렇게까지 말해 놓고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스스로 패배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오늘 이 워낙 중요한 뉴스가 터지다 보니까 외신들을 몇 군데 제가 봤는데 BBC 방송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김정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다지 마음에 든 심층 보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외신들은 김여정은 Bad c p 의 역할을 하고 김정은은 Good c p 의 역할을 해서 사실 역할 분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것들이 많긴 한데 외신들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직접 읽어보면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잠깐 외신을 살펴보도록 하합니다 자, 먼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의 보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군사 행동을 취소한다는 말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대목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stress fit a familiar negotiating strategy for North Korea. 자, 그런 위협들은 익숙한 협상 전략에 들어맞습니다. Escalate tensions in order to later de-escalate. 나중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기. Possibly 어쩌면 to receive concessions or restart diplomacy. 양보를 받아내거나 또는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서 어쩌면 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이게 북한에게는 사실은 협상 전략이라면 익숙했던 늘 하던 익숙한 협상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But it's not clear.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north korea would be de-escalate now. 왜 북한이 지금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 a s i n c e it received no obvious concessions. 어떤 분명한 양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from the south 한으로부터 북한이 뭔가 보이지 않게 뭔가 댓가를 받지 않고 어떤 약속을 받지 않은 채로 어떤 이득을 받지 않은 채로 항복 선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잘못 본 거예요. It does seem a bit to o de escalate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약간은 너무 일러 보입니다. 어, 이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Clearly 분명하게 they weren't getting anything from the South Korea 남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분명히 그들은 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외에 other than a stern response. 아주 강한, 아주 엄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외에 아주 엄한 반응 외에는 어떤 것도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So 따라서 t h a t 그 stern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나만이 어쩐 일인지 매우 강력하게 아주 심하게 어떤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그것이 could be a reason,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의 erotic behavior, 아주 유별난, 괴상망치한 김정은 행동은 shows North Korea is stuck, 그야말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썼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보더라도 김정은 has been unpredictable this year. 김정은은 금년도에 예측이 불가능해왔습니다. He promised to unveil a new strategic weapon. 그는 to counter the U.S.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발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nd then scaled back 축소시켰죠. a record run of a ballistic missile tests 기록적인 탄두 미사일의 실험을 축소해버렸습니다. 좀 겁을 낸 거죠. 그는 문재인에게 위문 조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Over the coronavirus in March,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이죠. And then 그리고 서 l a s t w e e k 지난 주에 1,500만 달러짜리의 그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죠. That Seoul b u i l t to Exchange such messages. 그런 메시지를 서울 당국이 교환하기 위해서 지었던 1,500만 달러짜리의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On Wednesday 수요일 날에 김정은은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말이죠. The suspension of newly announced military action plans against the South Korea. 남한에 대한 새롭게 발표된 군사 행동 계획의 보류 suspension 보류를 발표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놀라했어요 To break the stalemate 그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to, to force Trump back to the bargaining table.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게 할. 충분한 뭔가 압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So 그래서 he can get support for his ailing economy. 김정은의 ailing e 병든 경제를 위한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But 그러나 North Korea must be careful. 그러나 북한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To avoid any actions 어떤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the prompt military c o n r o n t a t With the more powerful U.S. 보다 강력한 미국과의 군사적인 정면 대결을 촉진시킬 어떤 행동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more likely 어쩌면 워싱턴과 베이징 당국으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그런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This is a tricky game. 자 이것은 교활한 게임이죠. 그리고 평양 당국은 has few levers. 지렛대가 거의 없습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은 말이죠. To really influence Washington, 워싱턴. 워싱턴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지렛대도 당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I suspect. 나는 이건 의심합니다. 가능한 최대한으로 그 긴장을 고조시키기를. 계속할 것이다, 북한이. 그럴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부분은 의심한다. 그러나 트럼프를 끌어들이는데 문호를 완전히 닫아버릴 수도 있을 그런 도발, 그런 종류의 도발, 그런 종류의 도발을 저지르기를 꺼려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